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어? 저번 팀미션보다 훨씬 어. 잘 녹지 않아요? 난랑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이싶싶사랑을고 싶어 고 싶어 하고어사 아무 기교 없이 나오는 주소를 그 처음 들었거든요. 아, 네. 죽인 복숭아 같았 벌리더라고요. 미스터 트로트 메들리 팀 미션에서 진혜성은 김용필이 이끄는 미스터 펑샤인 팀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혜성은 평소의 정통 트로트 창법과는 달리 아무 기교 없이 음색으로만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드러운 창법이 마스터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붐 마스터는 진의 성씨가 굉장히 귀엽다는 느낌이 들고 노래 부를 때 입을 작게 벌린다면서 복숭아 같다고 이야기해 듣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사랑 김대성 씨김성 씨가 여유로워지고 어. 저번 팀미션보다 어. 훨씬 잘 녹지 않아요. 이 사랑하고 싶어 어차피 널 창가해 바람을 꿈꾸고 싶어 <웃음> 너를 모두 알고 싶어 <웃음>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서버린 아담과 이베처럼이베처럼 이베처럼 씨가 갖고 있는 원래 그 트로스라는 그 창법이 아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달라졌어. 그치. 표정도 좋아졌어. 혜성 씨가 팀을 만난 게두 번째인데 너무 그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고 아무 기교 없이 나오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죽인다. 잘했다. 혜성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과감한 댄스를 해도 되겠구나. <웃음> 퍼포먼스를 오늘 저는 처음. 유시비 봤는데요. 어, 힘이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혜성 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똑같은 어, 혜성 씨의 모습이 보일까 했는데 아,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복숭아 같았어요. <웃음> 노래 부를 때 입을 굉장히 작게 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복숭아라고 <웃음> 적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 굉장히 복숭아 그래서. 아 집에서 굉장히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 너무 매력적 복숭아 트론 미스터 폼자인의 1라운드 총점은 1354점입니다